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한동안 푹 쉬다가 돌아왔어요. 짠! <웃음> 장비 점검을 하고 다시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낙지볶음 좋아하시나요? 힘이 불끈불끈 오늘은 불량이 핀 낙지볶음을 준비했어요. 함께 만들어봐요. 고고 오늘은 절단된 냉동낙지를 사용했어요. 먼저 해동을 시킬게요. 냉동낙지를 볼에 담고 물을 부어서 해동될 때까지 두세요. 먼저 야채 손질을 시작할게요. 대파 한대 쏙쏙 썰어주세요. 양파도 썰어주시고 요 당근도 예쁘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도 초록색 빨간색 총 4개 준비해주세요 먼저 반으로 자르고 씨를 다뺀 다음 총총 썰어주세요. 낙지는 매콤한게 맛있어요. 청양고추 4개는 굉장히 매워요. 매운걸 잘 못드시는 분들은 양을 조절해주세요. 양배추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깨끗이 씻어둔 깻잎도 반으로 자른 뒤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이제 해동된 낙지를 깨끗이 씻어줄게요. 거품이 많이 생겨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다리 빨간 부분을 확인하시고 소금이나 밀가루로 씻어주세요. 이제 낙지 볶음에 곁들여줄 콩나물도 두세 번 깨끗이 씻어주세요. 채 건져 두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4큰술 식용유 2큰술 간장 3큰술 올리고당 3큰술 설탕 2큰술 후추 10번 톡톡톡 간마늘 2큰술 굴소스 2큰술 식용유와 고춧가루는 남겨두고 모두 섞어주세요. 전분 1큰술 넣고 물도 1대1로 넣어주세요. 숟가락으로 했더니 물이 작게 담겨서 더 넣었어요. 그리고 잘 저어주세요. 먼저 콩나물부터 삶아볼게요. 세번 나눠서 넣었는데 한번 넣을 때마다 소금 한 꼬집씩 넣어줬어요. 총세 꼬집 넣어줬네요. 냄비가 넓으면 섞어주세요. 전 작아서 그냥 바로 했어요. 물은 150ml 넣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센 불에 4분 끓였어요. 끓이는 동안 뚜껑은 열면 절대 안 돼요. 콩나물은 물에 데쳐서 건지는 것보다 삶는 게 훨씬 맛있어요. 뜸을 살짝 들인 뒤에 뚜껑을 열어주세요. 국간장반 스푼, 참기름 한 바퀴 두르고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간이 부족하면 국간장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돼요 낙지볶음과 함께 먹을거라서 평소보다 간을 약하게 했어요 이제 볶아볼게요 먼저 불을 켜고 웍에 열이 오르면 낙지를 넣어서 익혀주세요 낙지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분 익히고 체에 올려서 물기를 빼주세요 저는 낙지가 너무 커서 반으로 잘라 뒀어요 깨끗한 웍에 양념을 먼저 볶아줄게요 열이 오른 웍에 식용유 2큰술 고춧가루 4큰술 넣고 볶아주세요 어느정도 볶다가 양념소스를 넣어서 끓여주세요. 끓여둔 양념을 옆에 잠시 두시고요. 이제 불량을 입혀줄게요. 웍이 연기가 올라올 정도로 열을 올려준 뒤 야채를 넣어서 살짝 타도록 볶아주세요 그러면 불량이 입혀지거든요 자 이제 다시 양념을 만든 웍으로 다시 교체를 한뒤 볶아둔 야채를 넣어주세요 양념이 잘 묻어나면 이제 낙지를 넣고 볶아줄게요 썰어둔 청양고추도 넣어주시고요 이제 전분물과 깻잎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전분물은 전분가루가 다시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잘 섞이게 저어서 넣어주세요 야채와 낙지에 양념이 잘 어우러지면 요리 끝! 이제 그릇에 예쁘게 담아볼게요. 그릇에 깻잎을 포인트 주고 낙지와 콩나물을 담아주세요. 이제 깨소금 올리면 맛있는 비주얼이 있 매콤매콤 아니 매운 낙지볶음 <웃음> 완성! <웃음> 윤기가 잘잘 잘 흐르고 <웃음> 콩나물도 아삭아삭하니 완전 최고예요 오랜만에 먹방 asmr 한번 해볼게요 낙지를 집어서 밥 위에 올리고 숟가락으로 한입 쏙 완전 쫄기쫄기 매콤 매콤 촬영이 끝나고 깻잎 위에 구운 김 올려서 쌈을 싸먹었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이제 콩나물도 함께 먹어 볼게요. 낙지도 올리고 매콤 매콤 아삭 아삭 쫄깃쫄깃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